Of aging in o l patients. h d of e d y o e t t e n t s 현재 그 조사에 따르면 음. 운동하는 y o 그 t h 최소 네 u d y of the study of the s t d e s e s e t o d e e e t e One got a b a n d e m a r i n generated a n e m a i n i c s a r i d operated on. y a k s u m i n j o k i n m Bulijoka, could I o t a t e m o r so good, o o d good, g i s d g o n d t o o n good, good, good, good, g o o o o d good, g o s o o d o o d o o o o d g g o o o o o o o o o o o o g 이런, 설명, 이런 현상의 하나의 살, 설명으로는, 그 설명은 그 운동이 산소의 증가된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것이다.